백신 맞는 소감이 어때? 마스크를 찢어버릴거야 알라뇨 이거? <웃음> <웃음> 백신 맞으니까 어때? <웃음> 일단 맞았다? 응. 근데 머리가 갑자기 딩!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프는데 맞고 나서 한 1분쯤 있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딩! 아 기분 탓인가? 이렇게 몸이 가렵지? 그냥 안, 씻... 안 씻어서 그래 절파랑도 가려고 막 몸이 약간 가려운 것 같아 씻으라고 그지 그러다 진짜 나 이리로 이로 어, 그러다가 나어막 이제 죽으면은 백신 맞고 죽으면 그때 내가 너를 말렸어야 됐는데 안 말리길 참 잘했다 이럴 거지 <웃음> 왜 바로 청첩장 찍을거야? 동네식날이 <웃음> 결혼식날이 되는거야? 아니 나는 니가 떠나도 혼자 살거야 날이 결혼식날이 걱정 야 걱정하지마 너가 떠나도 어? 그럼소에 이심혈관질을 오랫동안 알아오시면서 살정 37.9도라고? 어 내가 지금 온몸 사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괜찮은 회사로 이직하고 5개월째 다니고 있지만 이래나 저래나 사는 건 녹록치 않아 돈 나올 구석은 일하는 월급 외에는 지하물리 뒤져봐도 나올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 사는 게 갑갑해 며칠 전 통장에 박힌 재난지원금 25만원이 한 줄기 빛이다 갑갑한 일생을 살다 보니 한 달을 계획해서 사는 건 포기한 지 오래다 월급은 들어온지도 모르게 사라진다 따라서 적어도 남들처럼 살려면 한 달을 한 주씩 나눠서 철저히 계산하며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폭탄들이 터져 그러다가 이제 핵폭탄 한방딱 맞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번 겪고 나니까 애시당초 이제 겉부터 먹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 나갈 돈은 어떻게든 배달로 채우고 또 남으면 이월 시키고 또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인생 참쉴틈 없이 즐거울 따름이다. 내가 배달을 하는 이유 주급으로 주니까 또 인생 참 갑갑하고 답답한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 쐬니까 얼마나 좋아. 직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운동도 안 하는데 이거 하려고 나오면 운동도 해. 이보다 더한 아주 참된 부업은 없다라고 생각한다. 내가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 돈돈돈 거린다 할수 있는데 없으면 버려야지 별수 있나. 내가 돈이 있었으면 저 10년 된 시티백 내다버리고 바이크 사다가 저기 남양주 바람이나 쐈겠지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쉬지도 않고 이 시간에 어 배달이나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세상 억울할 때도 있는데 돈 없어서 찌그러져 있을 바에 나가서 천원 한장더 버는게 간지가 나는거다 간지가 뭐야 가족들이랑 장보러 갈때 카트에 담긴 음식들 보면서 동계산 안하는 게 간지고 딸내미랑 와이프 족발 먹고 싶다는데 소자는 너무 적은 거 같고 대짜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중자 시키자니 또 자존심 상하는데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특대 시켜먹는 게 간지고 배민으로 배달 음식 시킬 때 배달비 쿨하게 제끼고 결제하는 게 간지다 수억 원을 날려보면 은 흘러가는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수 있어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저택 뒤돌아 딱 섰을 때 그냥 나 혼자만 개털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수 있을 때 벌자 사지 멀쩡할 때더 열심히 뛰자 월급은 중요한 게 아니야 월급은어차피 들어오자마자 내 손에 닿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지난본 적도 없어 내 인생에 월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급 외 돈으로 그렇게 메꿔야지만 그 달을 살수 있고 그 달을 살아야지만 그 다음 달을 살수 있고 한번 된통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걸 벗어나는 기간까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그리고 분명히 과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가락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배달하고 한주한주 한주 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고 재밌게 사는 방법이에요 와 진짜 우지가 덥다 보내줄게, 아빠가.